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제가 지금 미국을 갔다 와서 가정에서 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들이다 보니까 오늘 그 방송사고로 인해서 식구님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을 다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9일날 참부모님의 날과 텍사스의 자유반서 캠프장 개훈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4월 24일 귀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6일 동안 미국에서 지내다가 기국한 내용을 오늘 영상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왕님께서 이제 2021년 검년도에 들어오셔서는 실체적인 전도를 위한 출발을 하시고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9일 날 펜실베니아에 도착해서 11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많은 식구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관계자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최근에 20여 명이 새롭게 출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왕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해 오시고 특별히 아벨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참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해 오셨습니다. 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식탁에 라이언 크리스틴 부부가 왕림 과왕 왕님 양의 분과 국진감사원장님네 분을 모시고 에리카와 회장과 저와 함께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심 식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그 살아온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 씨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크리스틴 이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기독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집회를 하고 다닐 때그 집회를 하는 그 것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집회에서 저분들이 어떤 분인들인가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저희가 바로 참부모님이 이끄시는 특히 이대왕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교회까지 오려면 두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왕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은 지금 매주 성전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이 일요일 오후에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이분들은 참 아버님을 참부모님으로 고백하는 에, 왕님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에, 참으로 에, 아버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에, 이번에 그 에, 텍사스를 내려가시면서도 왕님께서는 이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참부모님을 아르켜줘야 되고 참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에,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날을 앞두고 본양공본원과 기념관에는 많은 식구들이 참배를 하고 또 기념관에는 지금 최근에 참부모님 그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찾아와서 참부모님의 삶을 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어머님께서 쓰셨던 부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버님 쓰신 유품들도 진열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2일 제62회 참부모님의 날 행사를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님들께서는 이참 부모님 기념관에 현재 인터넷 사정이 좋지 를 않아서 아마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을 하지를 못하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터넷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터넷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참부모님의 날 행사를 이 아름다운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실시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왕님 양의 분께서 참부모님 양의 분을 모시고 입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양의 분을 모시고 보좌에 모시는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참부모님을 보좌에 모시고 왕님 양해분께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가연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대 왕님께서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본인이 메시아로 자처하고 있으면서 한시 어머니를 핍박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던가 아니면 참석하는 내용을 이 행사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에, 이러한 에, 유언변화, 막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왕님 양해분께서는 참부모님 앞에 효도의 도리를 다하시기 위해서 또 참부모님 앞에 에, 그 충성을 다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 양해분께 경배 드린 이후에 이제 성초점화식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대왕님 양해분께서 신준삼대왕님을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전세계 축복가정들과 식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참가정의 경배 순서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신준 3대 왕님께서는 국진감사원자님을 비롯한 자녀님들보다는 한발 앞서 계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진감사원장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3대 왕을 잘 모시고 또 3대 왕의 위치를 잘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진감사원장님께서 앞장, 앞에 서시고 자녀님들이 뒤에 서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진감사원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종적인 그 질서를 잘 세워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세들의 경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섬리의 3개국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표자들이 이제 경배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대륙별로 경배 순서인데 이맨 우측에 사또겐 회장님께서 아시아를 대표한 대표자의 경배에 에, 그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에, 보고 기도는 이날 제가 하였습니다. 에, 보고 기도는 약 6분 정도 되기 때문에 에, 전 채널 에, 보시기는 시간상 에,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에, 영상이 나가 있으니까 에, 식구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기 12년 철력 3월 1일 제62회 참부모님의 날을 맞이하여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장자권 참부모권 만왕의 왕권을 승리하신 만왕의왕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의 나를 경축드리기 위해 참 아버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승리하신 이대왕님 양이분께서 집전하시는 가운데 영육계의 참 가정 참 자녀님과 승리하신 국진 감사원장님 네 분, 6대 성현님과 영육계를 대표한 축복 중심 가정들이 종족 왕가 왕비들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예, 이날 그 훈독은 구리타 유미 이세가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왕님 양해 분께서 이날 축하의 케이크를 자르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일요일 날 축복을 받은 나이언 신랑과 크리스틴 신부의 그 축복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행사 때 나오셔서 경배에도 참석하고 이날 전체를 대표해서 꽃다발 봉정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참 아버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응만세 3창은 미국해회장으로 계시는 펜저회회장께서 선창을 하시고 에, 응만세 3창으로 에, 행사의 전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마치고 에, 이대왕님 양해분께서 참부모님 양해분을 모시고 이제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가정의 자녀님들과 국진감사원장님 네 분과 자녀님들이 함께 이제 모시는 가운데 퇴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날 이두 분이 아주 너무 아름답게 이 포즈를 취하고 에, 이야기를 나누어서 에, 이렇게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참, 에,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그 부인이나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에,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날 그 행사에는 처음으로 성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참 부모님 가정에 이제 4대체이시고 우리 이대왕님 가정에는 3대체 귀한 자녀님이십니다. 정말 잘 생기셨죠. 네 그리고 사토켄 회장님께서도 참 정성을 많이 들이시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에, 성남님을 안으시고 에, 너무도 에, 기쁜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12일 날 행사를 끝내고 13일 날 이제 지나서 14일 왕님께서는 텍사스로 내려가시자고 하셔서 한국에서는 저와 사토겐 회장과 송하준 팀장이 갈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본에서는 처음에 그 에리카와 회장 한 분만 가시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리카와 회장께서 한국에서 세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지금 두 분의 그 성전 회장이 오셔서 계시는데 같이 모시고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한테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서 함께 모시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 0 0 1궁에서 이날 출발한 인원은 왕린 양의 분가 송은일 이연은 보좌관 부부 그리고, 예, 한국에서, 어, 남자 3명과 일본에서는, 예, 여성, 예, 세 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그렉 실장과 로열 경호원이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총, 에, 12분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완성수입니다. 이렇게 왕님께서 어떤 부분을 출발하시고 또 행하시는 거 보면 언제나 원리적인 숫자를 중심하고 행하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유세 때 많이 가서 정말 추운 날씨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민들을 행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장소입니다. 스클렌턴 이곳에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눈 속에서도 정말 시민들을 행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생각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무턱 생각이 되어서 이 동영상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직도 이 도로변의 나무들은 겨울 을 겨울 잠을 완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는 겨울입니다.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남쪽의 텍사스에 가끔 가까울수록 완전히 초여름의 계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천일궁에서 출발해서 약 13시간 정도 지나면서 이제 해가 지는 그런 시점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왕민께서는 이번에는 많이 쉬지 않하시고 계속 그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 13시간 지나면서 생각이 되었던 것이 1시간 반 정도 더 지나야 그 이날 아마 숙박을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펜실베니아에서 출발해서 오하이오 주를 거쳐서 켄터키주에 도착해서 여기 호텔이라고 하지만 여기 우리나라의 모텔 정도 되는 곳에 첫날을 숙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오셔서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식당에 들어가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날 아침에 이태굴에는 왕님을 중심하고 왕님 앞에 왕비님 그리고 왕님 옆에 제가 앉아있고요. 그리고 제 앞에 에리카와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왕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식사를 하시고 이제 출발 하시기 위해서 차로 이동 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이 켄터키 줄을 지나가는 이제 도로변을 보시면 에, 조금 전에 이 펜실베니아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초여름처럼 녹음이 우거져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영상 속에 많은 것을 아마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저희들이 왕님을 모시고 내려가는 가정에는 지금 여기에는 아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내려가면서 예, 그 왕님 차는 저희들이 타 가지고 가는 차보다 훨씬 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면 주유소를 들리게 되는데 이 주유소에는 미국에는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은 완전히 모든 식사할 수 있는 또 용품들을 살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화장실도 갔다 오게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편실베니아에서 어, 준비해 가지고 간 라면하고 에, 여기에 빵하고 지금 에, 그냥 차 위에 본네토 위에서 서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그 왕님 모시고 에 이제 가면서 여기에는 테네시주입니다. 이 테네시주에 맨피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골목에서는 아주 그 식당이 작게 보입니다. 예, 여기 터럭 옆에 여기 왕림 양해분하고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예, 이어는 보좌관이 찍어가지고 보내줘서 예, 오늘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예, 이 안을 들어가 보니까 지하인데 아주 넓은 그런 식당이고 또이 식당에는 예, 그이 시와 또 미국에 대한 여러 그 역사를 볼수 있도록 백에다 이렇게 에 많은 에그 자료들을 진열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왕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그 우측편에 보면 에 총이 에그 벽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에 실물총들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일체 그 도착한 곳은 달라스 성전에서 왕님 양해 분께서 주무시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박정욱 회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서 밤 11시가 넘은 가운데 도착해서 이제 주무시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왕님께서 저에게 희 아침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노란 옷을 입은 분이 에, 에리카와 회장님이시고 에, 여기에 그 뒤에 서 계시는 분이 박정호 회장이 되겠습니다. 에, 이번에 박정호 회장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에,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마 저녁에 많은 비가 왔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속에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달라스 성전 박정옥 시장님께서 네, 왕님 양해군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곳에 네, 12시 밤 12시 가까이 되어서 도착을 하시고 이제 아침 식사 후 지금 이곳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왕님께서 지난번 책정하신 성지와 여기 시내를 좀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님께서 이 카페에 쓸이 용품들을 사기 위해서 중고품 가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품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차에 이렇게 실고 있습니다. 에 이번에 왕님께서는 아주 그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모시고 내려갔을 때그 이동 주택을 만드는 회사를 방문을 하셔서. 예, 거기에서 여러 그 지금 진열되어 있는 그 갠본주택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려가셔서 또 예, 여러 이 갠본주택들을 보시고 이번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 텍사스 천일공을 결정하시면서 한국협회와 일본 회피에도 그 천일궁을 중심하고 양 옆에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성전에서도 그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사위 기대를 완성시켜서 출발을 하는 이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에, 이번에 결정한 에, 이 이동식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들어가 보시면 에,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에, 여기에는 에, 그러나 왕님께서 아, 좀 적게 보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부는 적더라도 밖에가 넓으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주택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 주택에 대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주택을 사야 합니다. 이 주택의 금액은 7만불이 되겠습니다. 7만불은 한국 돈으로 하면 7,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자유와 책임에 의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또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천일궁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천일궁을 세우기 위한 장소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카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도로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이 앞에 물이 보이는 곳, 이 곳에 다리 밑으로 배가 이제 그 호수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여기에 지금 천일궁을 세워서 한국협회와 일본협회 그리고 달라서 성전이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반서 캠핑장에 도착하셔서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왕님께서 직접 다 주관하셔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맨좌측편에는 위에 별표 모양은 바로 텍사스 주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부분부분 마다 다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의자도 이게 중고품 가게에서 사가지고 와서 진열을 했는데 왕님께서는 아주 센스가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두지휘 하시는데 참 언제 저렇게 공부를 하셨을까 할 정도로 참 대단하시다는 하 생각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족한 골동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드파이를 바이카를 타시고 지금 또그 수행원들은 뒤에서 차를 타고 모시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내부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한파가 와서 이 풍력이 정지됨으로써 전기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텍사스에는 이 풍력 발전을 하는 단지가 아주 큰 단지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제품들을 이렇게 지금 페인트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 리모델링을 양해분이 직접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시고 있습니다. 예, 기에이 탁자도, 예, 골동품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예, 기에 있는 이분이 카일 씨인데, 예, 이세입니다. 예, 이분 부부하고 장인 장모가, 어, 장인 장모하고, 예, 부모님이 함께 이곳에 와서 이제 이 자유반석 캠프장을 갖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박해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에 우리 사토 캐내자님하고 저하고 또송하준 팀장하고 이렇게 지금 에 함께 에 도와드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송원일 보좌관과 이헌은 보좌관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송화준 팀장도 함께 그 식사를 준비하는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그렉 실장님하고 로엘 경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점심 식사를 예,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왕님 양해 분과 이 예, 등을 어, 보이시는 분이 국진 감사원장님이십니다. 이날 이정심 식사에는 원전일 회장님도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박정욱 회장도 보이십니다. 위에는 여기에 킹덤 아카데미 이제 수련생들이 예, 식사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예,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석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이 텍사스는 소를, 예, 그, 자연 방목해서 그 넓은 초원에서 스트레스 없이, 예,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소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맛있다 그러세요. 에, 그런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 아주 이날 이곳에는 꽉차 있는데 에,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에, 그런데 이곳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에, 이것은 에,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에, 그 문화 또 정신 이런 그 정치 사탄주의, 문화 사탄주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곳에 식사를 하고 모두가 만족해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차는 국진 감사원장님 캠핑차입니다. 예, 이 캠핑차는, 예, 국진 감사원장님께서 직접 모시고, 예, 뭐, 그 펜실베니아를 늘 다니시고, 또, 뭐, 때로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예, 이 전시회를 할 때는 이 차를 몰고, 가시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차는 대형 버스와 같은 그런 큰 캠핑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 해만 떨어지면 이곳에는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내는 텐트는, 요 불꽃으로만 요 텐트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텐트인데 에, 뭐 이번에는 그렇게 추위를 안 느꼈지만 지난번에는 추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에, 아침과 저녁에는 이렇게 불을 피워 놓고 따뜻한 곳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어, 하곤 합니다. 여기에는 왕님 양의 분과 그 펜저 박사가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카데미생들은 아침 운동을 시작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면 그참 청년들 교육을 왕님께서 잘 시키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 여기에는 명상 중인 아카데미생들입니다. 그리고 에, 아침에 해가 떠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 아카데미생들이 에, 지금 명상하는 에, 또 주변 환경을 함께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예 일요일 영어 예배 에, 그러니까 이 개원식을 앞두고 에, 지난번 가셨을 때 영어 예배를 하셨는데 에, 이번에 이제 개원식 날 영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은혜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날 그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랬습니다. 예, 이곳에는 지금 우리 기반에 사실은 아무 기반도 없었었죠. 그러나 예, 이런 기, 어, 식구님들이 이날 행사를 위해서 많이 오셨던 것을 예, 영상을 보아서 아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 이 모습은 이제... 개원식 커팅을 앞두고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원식에 이대왕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참 아버님께서 이제 남미 그리고 그 알래스카 그리고 한국에서 예, 이런 세계 각국을 아버님께서 섭리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부분과 이자유반석 캠프장의 캠프장이 다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에 이곳에서 바로 말씀이 그리고 축복이 새로운 전도의 역사가 천일국 철장왕국을 위한 문명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보고를 인활 드리십니다. 이 기도를 모두가 가슴 깊이 그렇게 담아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커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커팅을 하시고 왕님께서는 안과 박을 모두 성별하고 계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 이어서 그거렉 실장이 이제 여기 런닝 브로치 에, 마리나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동안 과정을 견과 보고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사진입니다. 에, 여기에는 왕님 양해분과 국진감사원장인 네 분, 그리고 섬리의 3개국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륙회장들, 맨 좌측에, 앞에서 보면 좌측에 젊은 부부가 이곳을 앞으로, 그, 경영해야 할, 분들입니다. 카일 씨 부분대 2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정호 회장과 그, 손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텍사스에는 두 개의 한국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일, 예, 박선옥 이 회장님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해서 여기에는 왕림 바이카 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원전일 회장님 부부와 박정옥 회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서 특별한 희호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희호는 2세가 태어나서 32살이 될 때까지 이 장애자로서 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세가 이제 성화를 해서 충효 천사라고 하는 희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님 양해분께서 이 텍사스에 와서 처음 책정하신 성지를 방문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날 성지를 출발하시는 모습을 지금 왕민과 왕비님께서 바이카로 약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만 은 고속도로에서는 약 130km를 달려가시는데 참 왕비님께서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날 강조하신 것은 미국이 이 성지가 있는 이곳에는 미국의 큰 군대가 군부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군대와 경찰이 강탈자 바이든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트럼프를 중심하고 이제 트럼프를 옹립하는 그런 군대와 경찰이 되기를. 이날 기도하시고, 이날 기도는 한 10분 정도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엉만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호수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신 이후에 정심 식사를 위해서 바이카로 이동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한국마트인 오마트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정심을 이 짜장으로 드시는 드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처음에 가셨을 때이 집이 아주 맛있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식구들을 데리고 다녀오셨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에, 이곳에는 앞으로 평화군 평화 경찰 훈련을 위해서 낚시 대회 생사 주관 어, 하는 부분이라든가 부시 크래프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냥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1회 낚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개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4개조를 나누어서 낚시를 했는데, 1조에서는 42마리의 그, 숭어를 낚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3마리를 낚았습니다. 세 번째는 35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면 140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에 이, 여기에 이제 두에서에일까와 회장과 사토겐 회장께서 에, 이렇게 메기를메기와또 거기에 그 다른 고기들을 낚았는데 전체 하게 되면 144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우연의 수치고는 참 귀한 수구나. 우리는 144만 4천을 게시록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놓고 볼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언제 어느 곳에든지 그 숫자를 이루어나가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그 지금 보고 계시는 이2세는 우라카와 레이코 양인데 이번 킹덤 아카데미에 온 수련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낚시에서 1등을 했는데 43cm짜리를 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등 상금이 100불 입니다. 그래서 100분을 받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등은 거래실장 딸이 받으셨는데 여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축에서 계시는 앞에서 계시는 분이 짐 스티븐 씨인데 이분이 3등을 이번에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기들을 많이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낚았을 때는 메기만 낚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숭어만 이렇게 낚게 되는지 참으로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포를 뜨고 그 머리나 뼈는 다 버립니다.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매운탕을 끓여서 아주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 미국 분들은 그다 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튀김에 해서 먹는데 어, 아주 이 얼마나 이게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 최정은 양이 아주 그 요리를 잘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제님을 모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킹덤 아카데미에 그와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맛있게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큰 잉어들을, 참저이 매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좌측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이분이 여기에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참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매기들을 잡아서, 우리가 식량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님께서는 지난번에 첫 번째도 다녀오셨는데 그때는 한 마리도 사냥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셔서 아버님께서 3대 왕이 이번에 사냥에 나가서 아주 용감하게 에그 사냥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셨다 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 이번에는 나가셔서 정말 에 좋은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에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일곱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생포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이 이번에 이제 개원식을 끝내고 사냥을 하는데 일곱 마리를 잡았다는 것도 참 귀한 우리가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칠수도 예, 완성수이시죠. 예,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텍사스 섬리는완성섬리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귀국하기 위해서 에 달라스로 에 나와서 우리 박정호 회장님의 안내에 의해서 여기에 박정호 회장님 그 따님이 운영하는 일식식당에서 사토깨네 회장님과 에, 송하준 팀장하고 함께 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 아주 아름다운 어, 식사입니다. 에, 이렇게 해를 아름답게 만들고 에, 참 어, 먹는 것도 이렇게 미적인 것을 에, 느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보면 이 매운탕을 제가 나오면서 이 숭어를 몇 마리 가져와서 매운탕을 끓였는데 아주 매운탕이 맛있더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님들이 가시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16일 기간 동안 예, 참부모님의 날과 이 자유반서 캠프장 이 개원식을 통해서 예, 아버님께서 전세계적으로 섭리의 예,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한씨 어머니의 그 배신으로 모든 환경을 잃어버리시고, 3대 왕권이 이제 지난 7년 동안 펜실베니아를 중심하고, 승리를 소생적 승리를성리적으로 이루신 터전 위에, 이제 장성, 승리를이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중심하고 펼치시는 이 현장에 우리 식구님들을 대표해서 다녀오면서 이제는 아버님께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그 모델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도 사역에 우리가 총력을 펼쳐 나가서 2차 7년 노정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철장 왕국을 실현하는 그런 그 기간이 바로 2차 7년 노정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종족 왕과 왕미들로서 평화군, 평화경찰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에, 평화군, 평화경찰로서 하나님의 철장왕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 우리 식구님들 앞에 더 준비해서 더, 에, 내용을 잘, 에, 보고 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려놓은 이 사진은 달라스에서 시애틀을 오면서 그 비행기 상공에서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에, 이렇게 건강하게 귀국해서 에, 이제 5월 8일이 되면 에, 이 격리기간이 끝나면 에, 식구님들과 직접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이번 기간 에, 우리 식구님들의 그 정성 속에 다녀와서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에, 하나님과 참부모님 3대왕 권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